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준다. 그렇죠. 네.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왜 치킨집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놀 때만 이렇게 막 이렇게 측추는 그렇죠. 그바람이형 그 네. 그런 맞아요. 거 비슷한 건가요? 같은 원리입니다. 네.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정이 네. 무너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음. 닫히니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. 팽창시켜 주는 걸 유지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공기를 아...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. 그렇죠. 네.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선생님 네. 말씀에 의하면 네.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네.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 형처럼 네.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네. 넣어 준다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내쉬는 숨은 또 어떻게 해요? 그거를 이제 뚫고 내쉬어야 되죠. 내 스스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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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벌어지도록 네, 예, 네. 공기를 계속 넣어주면 네, 이렇게 그렇죠. 기도가 벌어지나 보죠. 그래서 어, 압력이 셀수록 내쉴 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네. 어,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네. 한번 하면 이제 공기를 꾹끙 먹죠. 그러면 배가 빵빵그면서 <웃음> 자다가 방구를 <웃음> 툭는 <웃음> 그런 일들이 복그무지짓수죠아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처음에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내쉬는 힘이 음. 힘을 훨씬 많이 줘야 내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. 안 쓰던 근육들을 갑자 쓰니까. 아, 그렇겠네요. 가슴이 아파서 못, 쓰, 못 쓰겠어요.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,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그 아. 내쉬는 힘이 약하면 음, 음. 어떻게 힘들죠. 그래서 아. 어, 많은 분들이 어, 치료 효과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난어로못 쓰겠다 음. 음.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. We'll o e g h t